네, 안녕하세요. 저 정신 나간 펠릭스예요 오늘은 잔디에 물을 주러 나왔다가 갑자기 그 도로 표지판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을 그 직접 그 범프맵을 만들어서 그 입체감이 있는 그런 도로 표지판을 만드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어요. 제 그림자가 보이네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도로에 있는 도로 표지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도로 표지판은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글씨는 아닌데, 어 제가 이걸 이용해서 범퍼맵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처럼 볼록하게 글씨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어 이번에그 모델링 한 결과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런 게될 거예요.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있는 글씨 약간 솟아오른 그런 글씨를 가진 그런 표지판을 만드는 게 이번에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과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텍스처 이미지하고 범프맵인데 제가 아까 나가서 찍은 사진 요걸 가지고 어떻게 요런 이미지를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 포토샵을 지금 공짜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포토샵은 전부 다 라이센스가 있고, 이제 무료가 아닌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포토샵하고 동일한 거의 유사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쓸 거예요. 이 웹에 어, 포토피아라는 포토피아라는 그런 사이트를 가시면은요 이렇게 포토샵의 기능을 그대로 쓸수 있는 그런 어,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다가 요 사진을 아까 제가 찍은 사진을 불러와서 어, 텍스처 이미지를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진을 옆에서 찍었죠 정면에서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 비스듬하게 옆에서 찍어 가지고 왔네요 이럴 때는 얘를 이제 정면에서 본 것처럼 쫙 이제 그 사각형 형태로 펴줘야 돼요 펴주는 게 뭐냐면은 이 크롭이라는 자르기 아 자르기 라고 나오네요 자르기 도구에 이렇게 원근 자르기 라는 게 있어요 포토샵에도 여기 자르기 보시면은 포토샵은 윗부분에 원근 자르기가 나오겠죠 예 여기서 원근 자르기를 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편집을 해 줍니다 요맨 윗면에 평행으로 하나 해주고요 그 오른쪽 면에도 평행으로 하나 해주고요 아랫면에도 그리고 아랫면에도 평행이 되게 한번 해 주고요 이렇게 왼쪽 면도 평행이 되게 해 주고요 최대한 평행이 되게 해주세요. 각 면에요. 자, 이면과 모든 상, 하, 좌, 우의 면에 평행이 되게 이렇게 클럽을 해주시고요. 음,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쫙 펴진 사진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해서 어, 내보내기 형식을 jpg로 할게요 jpg로 해서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게 웹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이 그림이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쇼 폴더를 하게 되면은 이 다운로드 파일에 가서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알트키를 누르고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범프맵으로 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은 흰색으로 표현이 어야 되고요. 좀 꺼진 듯이 보이는 그런 면은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이미지를 조정을 해 줄게요 어, 한계점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흰 부분은 하얗고 검은 부분은 검게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다시 요자 조정해서 한계점이라는 것을 해서 잘 조정을 하세요 확인 이 부분은 그냥 지울게요 이 부분은 그냥 검게 나사못이 있는 부분인데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됐고 얘를 또 범프맵으로 저장을 할게요 내보내기 형식은 JPG로 저장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샘플로 만드는 거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아까 그 폴더에 있던 그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인 폴더로 옮길게요. 두 개를 사인 폴더로 이름을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텍스처, 텍처라고만 할게요. 그다음에 우는 범프라고만 할게요. 두 개를 그 사인 폴더로 가져오고요. 자, 이제 어, 포토피아라는그웹 어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블렌더 작업을 시작을 해 볼게요 File, New,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또 있죠? 상관이 있었는데 이, 이 그림을 다시 불러다가 요 나사 모양을 요 볼트너트가 있는 젤을 좀 지워야 되겠어요 그 편집해 보시면 채우기가 있어요. 내용인식으로, 채우기기를 내용인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 부분을, 아이고, 다시. 요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편집에 채우기를 할 건데 내용인식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변 색깔로 그것만 없애 주게 돼요 한번더 얘를 이렇게 잡아서 편집에 채우기 확인 내용인식이죠 예, 표준으로 하고요 확인하게 되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내용물을 지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파일을 내보내기, jpg, 저장. 하게 되면 다시 또 다운로드 파일로 오겠죠? 그러면 이 텍스처를 지우고요. 얘를 폴더에서 텍스처원을이 그러니까 폴더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위에 볼트가 다 지워진 그림이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블렌더를 불러와서, 이제 판을 불러오겠습니다. 플레인을 하나 불러오고요. 얘는 팔각형 형태를 만들게요. 얘를 이렇게, 컨트롤 A, 컨트롤 B, 개별를 버텍스 해가서 이렇게 팔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게 싫으시다면 Shift A 서클을 해 가지고요 요거를 팔각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팔각형으로 하시면 되고 얘를 RZ 22.5도로 해주시면 정확하게 이제 그 표지판 모양으로 나열을 하게 됐고요. 얘를 F를 눌러서 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음,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UV맵을 키시고 New 네. 베이스 컬러를 텍스처 이미지를,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줄 거예요. 이미지 텍스처인데 어느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 작업을 한 폴더에 가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림이 있죠. 네,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렌더링 모드로 가서 적용이 잘 됐나? 한번 볼까요?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 안 보이는군요. 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UV 원래 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각 점을 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됐죠 네. 아직 볼륨감은 없어요 볼륨감이 없으니까 얘를 쉐이드 에디터를 써서 Shift D 카피해 오고요 얘는 범프맵 요거 얘를 블루밍면 돼요 얘는 이렇게 생긴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음, 벡터에서 범프 벡터를 불러오고요. Shift A, 음, 벡터에서 범프 벡터를 불러오고요. 이 컬러가 헤이트로 들어가고 하이트가 노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게 돼요. 어, 근데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가 됐어요 이게 아니네 그쵸 뭐가 잘못됐죠 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포토피아로 가서 음 아까 아까 포토피아로 가서 아까의 그 범퍼맵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얘가 지금 사용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어우서 그런 거니까 얘를 좀 블러 처리를 할게요. 블러 처리를 하려면 여기 한글로는 흐림 도구라고 나오네요. 이 파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흐리게 블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흐림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크기를 좀 키워주고 얘를 흐릿하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약간 그 경계면이 흐려지죠? 네. 경계면이 흐려져서 이렇게 어, 자동차 번호판처럼 부드러운 돌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부드러워 보이나요? 많이 부드러워 졌네요. <웃음> 네, 아까 이 작업을 한꺼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연도도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게, 부드러워 보이게. 네, 이렇게 처리를 쫙 합니다. 제가 돋보기 안경을 벗었을 때 느낌이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J, JPG로 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범프 다시, 아, 범프 괄호의 1번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됐네요. 폴더를 열어보고요. 이제 그 작업 폴더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펌프 공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드러워졌겠죠? 그럼 블렌더에서 이제 각골 그림이 뭐냐면은 이 범프 1번 요거를 불러오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가 됐겠죠. 네, 원하는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렌더링 엔진이 EV 모드거든요 EV 모드로 도뭐 볼륨감 보이는 데는 큰, 큰 지장이 없고요 저는 주로 사이클을 사용을 해 왔으니까 GPU 컴퓨터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그 사인의 그 약간 그 세월의 흔적도 보이는데 아, 더잘된것 같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Rx 90도로 세우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음,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으로 폴대를 세우고요 어, 스케일키 누르고 시프트 z 눌러서 어, 높이는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스케일키로 기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 Y 약간 움직이고요 S, Z 네. 그 다음에 얘한 지금 이 쌓인 표지판에 좀 볼륨감을 줄게요 솔리디파이를 해서 볼륨감을 좀 주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GY 이렇게 하고 네, 볼트를 박아야 되겠죠? 음 다시 실린더로 GZ 로테이션 R, X축을 기준으로 90도 돌리고 있습니다. 90그 네. 다음에 S 위로 그대로 올리고요. S 네. 요정도로 하고 S, Y축만 좀 키워줄게요. S, Y 네. G, Y 이 정도 하고 컨트롤 A 눌러서 스케일을 리셋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면과 이면에 베벨을 주겠습니다 컨트롤 B 둥글게 이렇게 줄 필요는 없고요 못다기 형식으로 음, 챔프만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너트가 있어야 되겠죠이 자리에 너트는 어, 실린더를 만드는데 육각으로 만들 거예요그 다음에 크기는 이 정도고 예 GZRX에서 90, 90도 숫자 90 엔터 SY S, 네. 버튼은 이렇게 생겼겠죠 가운데 구멍을 내야지 너트지만 사실은 이 볼트에 가려져서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크게 뭐 신경은 안 쓸게요. 아, 지금 이 볼트랑 너트랑 한, 한 오브젝트로 지금 작성이 됐네요. 이걸 떼어낼게요. P, selection. 그러면 너트만 일단 잡아서, 음, 이면과 이면에 또베벨를 주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둥글게 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음, 엣지 선택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엣지를 다 선택을 하고요. 여섯 면, 여섯 면을 돌아가면서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셀렉트 루프에 링을 하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다 잡혔죠 한번더 컨트롤 킥 얘는 좀 둥글게 주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GZS <웃음> 이 오브젝트의 원점이 지금 바깥에 있어서 지금 스케일을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오브젝트의 오리지널 오브젝트 중심으로 옮기겠습니다 setOrigin 어, 오브젝트에 예. 하고 S, G, Z, G, Y, S c 를 해서, 그랬단까지, Shift D, Z, 1위로.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색깔이 메탈색일 거고요. 메탈릭으로 하고, 러프니스는 뭐, 네, 정도를 하고, 얘들도 아마 같은 메탈, 메탈을 써야 될 거예요. 부분은 음, 뒷 부분은 이렇게 앞 부분에는 스톱 사인 있지만 뒷 부분은 그냥 알루미늄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가서 보고 올까요 <웃음> 자, 그래서 이뒷 부분은 음, 다른 재료로 하겠습니다. 어싸인 해가지고 아까 그 메탈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네, 요렇게요 한가요? 지금 앞쪽에서 빛이 비추질 않아서 볼륨감이 없는데 이 음, 요거를 스카이 텍스처를 줘가지고 스카이 텍스처를 주고 예, 그래서 이 서기 매트리얼을 세팅이 세팅이 범프 올리만 줘도 되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앤드 범프 주고요 네. 어떤가요?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글씨를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자, 사진을 하나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범프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처도 만들어서 이렇게 실물과 유사한 그런 소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